<목소리> 안녕하세요 심플입니다 최근 소니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단 올 6월에 개최되는 E3 2019에 1995년부터 개최되어 24년간 이어지고 있는 E3 역사상 처음으로 소니가 불참을 하고 최근 며칠 사이에 갑자기 뜬금없이 플레이스테이션 5에 대한 온갖 루머성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게 단순히 한두 개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이런 기사마저 거의 하루에 한개씩 올라올 정도로 가시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예전부터 소니 루머는 이런 얘기가 전해졌었습니다 소니의 루머는 대부분 진실이다 그런데 2017년 해외외신에서 e3 2 0 1 7에 psp3가 공개될 것이다 이런 루머들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2019년 p s v t a 를 공식적으로 단종하고 휴대기기를 마무리하면서 루머가 다 맞아 들어가는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싶네요 루머는 루머일 뿐이다 오늘은 플레이스테이션5에 대한 가십을 까는 것으로 시작하죠 제가 정보를 찾을 때 자주 이용하는 해외 정보 사이트인 테크레이더의 플레이스테이션5의 루머 기사 내용을 발췌해 보기로 하죠 초기 발단은 이렇습니다 1993년부터 미국 기술 잡지로 시작해서 정치 문화 경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신기술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는 와이어드라는 매거진에서 2019년 4월 16일 플레이스테이션4 시스템 수석 아키텍처였던 마크 써니의 인터뷰를 통해 플레이스테이션5라는 명칭이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일단 마크 써니의 이력을 잠깐 살펴볼까요 내용이 많으니까 빠르게 읊어보죠 크래시 벤티코 시리즈 개발 스파이로 시리즈 개발 덱스터 시리즈 개발 라체댄 크랭크 시리즈 개발 레지스탕스 시리즈 개발 갓 오브 워3 디자인 컨설트 킬존 디자인 컨설턴트 최근에는 데스 스트랜딩 기술 지원까지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4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한 경력도 포함되니까 일단 공신력은 확실히 느껴질 법도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사 처음부터 이렇게 언급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4를 대체하려는 명칭 미정의 콘솔 기기에 대한 내부작업의 진행도에 대해 설명 하였으며 역사의 흐름에 맞춘다면 결국 이 콘솔의 명칭은 플레이스테이션5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차기 콘솔은 2019년에는 발매되진 않을 거다라고 언급하는데요. 잠깐만, 2019년이 아니면 최소 2020년이라는 소리인데. 소니 너희들 설마 헛소리 그 하지마 임마 일단 뭐추측이니까요뭐 하던 얘기나 계속하죠 마크 써니에 의하면 일부 개발사들이 차기 콘솔로 게임을 개발중으로 최근 소니에서 개발자 키트를 배포하여 게임 개발자들에게 새로운 콘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5가 출시될때 비슷한 시기에 당연히 게임이 출시되어야 시너지를 일으킬테니 개발자 키트를 한시빨리 게임 개발자에게 전달하는게 관건이겠죠 2013년 6월에 라스트 오브 어스가 출시되고 곧바로 2013년 10월에 플레이스테이션 4가 출시되면서 플레이스테이션 3의 황혼기를 멋지게 장식해줬죠 그런데 최근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의 트레일러 영상을 볼 때마다 뭔가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 데자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왠지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가 플레이스테이션4의 마지막을 이번에도 멋지게 장식해줄 것이란 느낌이 들었거든요 차기 콘솔의 핵심이 되는 CPU는 암드사의 e n 2 세대순으로 젠, 젠플러 e n 2에 이르기까지 7나노 공정의 8코어 제품이 탑재될 것이며 기체 전사인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는 라데온 나비 계열의 칩셋이 내장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 그러고보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개최되는 세계 가전전시회인 ces에서 올 1월에 암드의 기조연설을 통해 드디어 베일에 쌓여있던 칠라노젠투의 소식을 기대하면서 저 역시도 검은 동네, 오렌지 동네 다 켜놓고 새벽까지 기조 연설을 지켜봤지만 결국 나온 건 스펙이 아니라 뚜껑이 열린 젠2의 속살밖에 없었거든요 대신 이번 5월에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 글로벌 ICT 전시회인 컴퓨텍스 2019에서 라이젠2의 스펙이 드디어 공개된다면 어느 정도 플레이스테이션 차기 콘솔의 능력을 가늠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미사수님, 이번에도 믿습니다 저1 6 0 0 x 에요 이제 바꿀 때도 됐는데 최근 암드의 CEO인 리사 수가 CNB와의 인터뷰를 통해 차기 콘솔의 성능을 위해 특별한 소스로 소니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설계할 것을 언급했는데요 그래도 오랫동안 플레이스테이션 콘솔에 반도체를 공급했던 암드사니까 좋은 결과를 한번 기대해봐야겠죠 그 외로도 지금까지 사운드의 부재를 통감하면서 3D 오디오로 사운드가 업그레이드 되었고 플레이스테이션 VR이 당연히 호환되고 드디어 지옥같은 로딩의 하드 드라이버에서 벗어나 차기 콘솔에 최적화된 SSD가 내장되었다고 합니다 마크 써니는 인터뷰를 통해 개발자 키트를 활용해서 최근에 발매된 스파이더맨의 맨하탄 지역의 로딩 시간이 15초에서 0.8초 미만으로 괄목할 만큼 줄었다는 것을 언급했죠. 일반 SSD 대비해서 약 19배나 속도가 향상되었다는 소리인데. 믿기지는 않지만 차기 콘솔의 송수신 대역폭 또한 커질 것을 감안한다면 아주 불가능할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차기 콘솔은 8K 그래픽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실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의 경우 4K 로우 데이터를 그대로 송출하는 것은 아니고 체커보드 업스케일링을 활용한 4K 구현이라 리얼 4K보다는 당연히 화질이 낮을 수밖에 없어서 반쪽짜리 4K라는 비판을 받았거든요 참고로 현재 리얼 4K가 가능한 콘솔은 엑스박스 1, 엑스밖에 없었습니다만 이번에도 체커보드 업스케일링이 될지 리얼 8K가 될지는 나와봐야 알겠죠 차기 콘솔의 경우에는 다운로드 전용 기기로만 활용되는 것은 아니고 플레이스테이션4 아키텍처가 기반이 되는 만큼 플레이스테이션4 게임들의 하위 호환이 지원될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디스크 슬롯이 내장될 것이라는 소리가 들 수도 있겠죠 까지 나온 얘기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차기 콘솔은 2020년 또는 2021년에 발매가 예상되고 칠라노 젠2 아키텍처 탑재 오디오와 저장 디바이스의 비약적인 향상 8K 지원 플레이스테이션4 게임의 하위 호환 정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발매일은 정확히 언제쯤으로 예상될까요 지금까지 콘솔의 발매일 리스트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2005년 11월 엑스박스 360 발매 이후 라이벌 기기인 플레이스테이션3가 2006년에 발매되었고 엑스박스1과 플레이스테이션4가 근소한 차이로 2013년 11월에 발매되었으며 엑스박스1S는 2016년 6월 플레이스테이션4 프로는 같은 해 11월에 출시하면서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의 출시 간격이 좁혀지고 있죠 뭐 라이벌 회사인 만큼 누가 먼저 차세대 시장을 점유할지 각 회사의 경영진은 민감할 수 밖에 없으니 뭐 있을 수는 있는 일이죠 이번 E3에서 소니가 불참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다수의 정보를 올 6월에 개최되는 E3에서 밝힐 것니다 것이라고 했으니 정말 운이 좋다면 차세대 엑스박스인 코드네임 스칼렛의 정식 명칭과 발매일 공개를 통해 반대로 플레이스테이션5의 출시일을 예측할 수도 있겠죠. 물론 오차범위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될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까지 얘기한 사실을 토대로 현존 최고 콘솔기기라는 엑스박스1X보다 아득하게 높아진 스펙이 과연 구현이 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이고 만일 구현된다 하더라도 가격에 대한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플레이스테이 3 초기에 플레이스테이션 2 하위 호환까지 가능했었지만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가격까지 호환되지는 못했거든요. 분명 소니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차기 콘솔의 아키텍처가 플레이스테이션 4 기반으로 설계되는 만큼 플레이스테이션 3 대비 원가 절감이 가능한 걸 감안하면 합리적인 가격에 출시될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거든요 향후 소니는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줄까요? E3를 불참하고 심지어 매년 개최하는 플레이스테이션 익스피리언스도 개최하지 않는 만큼 와신 상담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공개되는 소식에 따라 긍정적으로 놀라게 될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놀라게 될지 소니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을 기대하며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